이 화면에 대한 매너죠. 자. <웃음> 그러면 오늘 이제 풀무 호 어떠신가요? 자, 이거는 배를 좀 이렇게 밀어드리고 이리들이에요 할 정도로 이렇게 좀 해드려야 될 정도로 쉽지 않은 부분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또 말씀드리지만. 어, 효과는 매우 좋아서 모든 분에게 권해드리고 싶지만 음, 복식호흡과 교호호흡이 돼야지만 이게 풀무호흡을 리드미컬하게 맞출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어렵다 이러신 분들은 어, 복식호흡을 또 교호호흡을 하시고 나서 그리고 제가 앞에 막 이렇게 설명드릴 때 복식호흡과 교호호흡을 먼저 해보시고 그리고 이 풀모흡을 호 하셨으면 해요. 자 이제 보통 그러죠. 아, 나 머리 쉬고 싶어. 아, 좀 내가 뭔가 머리가 너무 복잡해. 뭐 이렇게 느낄 때도 있고요. 아니야. 그냥 삶 자체가 복잡해. 또는 아 허망해. 아 너무 심심해. 이런 식으로 극단으로 치닫는 내 감정을 보게 되는데요. 그때 이 풀모호흡은 그런 필요 없는 그런 부분들을 정리하게 돼요. 어 그게 작은 것 같지만 절대 작지 않습니다 하는 표현들을 가끔 하는데요 어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는 이제 살면서 이렇게 뭔가 하는데 항상 늦는 다거나 항상 다른 사람보다 뭔가 좀 번잡스럽다거나 항상 막 바쁜 듯 한데 결과는 필요 없이 바빴었구나 이렇게 느끼게 되는 삶의 패턴이 있고요 저 사람은 되게 뭔가 안 하는 것 같은데. 한걸 보면 와 이런 거래?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죠. 그걸 이렇게 어, 저는 아침에 딱눈 떠서부터 자기 전까지 시, 분, 초를 나누어서 다니는 것 같은데요. 몇요거할때몇분 걸리지? 이거 할 때는 얼마가 걸려? 보면 필요 없는 동작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필요 없이 체계적이지 않게 머릿속으로 뭔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막 음식을 한다거나 뭐 이렇게 정리를 한다거나 그리고 또그 상태에서 누군가에게 말을 하는 날은 이게 막 뒤섞여 버려 가지고 뭔가 바빴지만 뭔가 내가 내 주변을 쓰레기통으로 만든 것 같은 느낌이 있고요. 머릿속으로 체계적으로 고민해서 말하려고 노력하고 행동하려고 노력하고 음식을 만들 때도 시간을 맞춰서 움직이려고 노력하고 샤워를 할 때도 뭔가 이동을 할 때도 시, 분, 초를 나누어서 이렇게 항상 이렇게 어뭐 초조하고 불안한 건 아니지만 칸트 정도는 아니지만 뭔가 이렇게 아요거는 요거는 요만큼 거는요 시간이 필요하니까 요만큼의 시간 전에 움직여야 되겠구나. 아이 정도의 시간을 할애했을 때 내가 여유롭게 움직이더라. 근데 그거를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해서 시간을 좀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리고 요 시간을 책을 몇 장을 더 본다든지 명상을 더 한다든지 나에게 필요한 아사나 동작을 좀 해야지라고 하는 부분들이 거의 습관화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안 움직이면 뭔가 항상 주변이 바쁜듯이 움직이지만 결과는 좋지 않고 주변이 지저분하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좀 정리를 해보시는 게첫 번째 포인트고요. 필요 없는 동선으로 필요 없는 말과 행동으로 필요 없는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건 아닌지 시간은 금이고 돈이다. 뭐 이거는 우리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얘기잖아요. 바로 이 부분이 그렇지 않은가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움직이면 내 개인적인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시간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근데 핑계가 많고 이유가 많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된다면 내 삶은 이미 부정적인 늪에 빠져 있는 상태고 발전적이지 않으면서 고집스러운 나의 부정적인 판단으로 나를 어둡게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보면 정확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이래서 안 돼. 라기보다는 이거를 어떻게 하지? 아 그럼 이게 안 되고 어려우면 할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라고 고민해 보는 게 중요할 텐데요. 그때 이 뇌를 습관적으로 거의 원심력처럼 막 돌아가고 있는 거죠. 이게 언제 어느 순간 이렇게 스탑 하고 쓰는 때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 삶의 습관을 고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게 그냥 거의 밀려나가듯이, 폭려하듯이, 그렇게, 어, 내가 움직여지잖아요. 그래서, 아, 나 이때 말을 했었어야 되는데, 아이, 아이, 또, 아, 이때 가서 찾아뵀었어야 되는데, 요즘에, 특히 추석에 그렇잖아요. 아이, 이러고 미뤘을 때, 어, 그 시기를 놓치면 못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면 더 부담이 되는 거예요. 아이, 그때 연락했어야 되는데 못 했는데 지금 하면 너무 뜬금없지 않아? 저 같으면 뜬금없지만, 이렇게 얘기해요.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아, 뜬금없지만 제가 생각해보니까 시기를 놓쳐서요. 그냥 있는 그대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아, 제가 그렇게, 이게 제가 저의 어리석고, 어, 지혜롭지 못했던 걸 그냥 고백하는 거죠 그러면 상대방도 오해가 많이 풀리게 돼요 근데 그냥 꾸 하고 그 긴장감을 갖고 그냥 찾아가게 되면 뭐야 쟤 나한테 그래서 안 왔던 거야? 내가 불편한 거야? 아니 그랬던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오해의 벽은 더 커지거든요 사실은 조심스럽기도 하고 아,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놓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걸 말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삶에서 생기는 이유는 뇌가 그냥 습관적으로 돌기 때문이에요. 근데그 습관적인 뇌를 툭 이렇게 그 순간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막 도는데 그 끈을 뚝 잘라버리면 이게 멀리 뭐 공이 뚝 떨어진다거나 공을 이렇게 끈에 매달려서 막 돌려요. 투포환처럼막 이렇게 돌리다가 탁 나버리면 어딘가로 튕 이렇게 튕겨 나가잖아요. 그것처럼 뇌가 막 돌고 있는 걸 이걸 탁 끊어버리는 게 오늘 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이제 풀모 호흡인데요. 풀모 호흡에서 음 우리 주인은 그냥 요 정도로 숨을 마셔서 나의 뇌에 요 정도의 어 산소를 공급해 왔지. 어 그래 뭐 거기에 익숙해. 아 그러면 뭐 운의 자네가 요렇게 움직이더라. 전두엽과 후두엽이 그냥 이렇게 움직였어. 자 그럼 너희들은 일어났니? 움직여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체계적으로 구체적으로 그냥 이렇게 습관적으로 돌아가거든요. 근데 그거를 탁 놔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뇌가 어 뭐야? 어디로 가야 돼? 숨왜 이렇게 갑자기 급해지는 거야? 어 산소가 왜 이렇게 갑자기 많아졌지? 자 그러면 우리 주인이 바뀌나 보다. 그러면 어 우리 주인이 갑자기 요 때면 축두엽, 요 때면 전두엽, 요 때면 후두엽. 이렇게 사용하더니만 사용을 안 해버리네. 난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그게 바로 뇌를 학습시킬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게 어떻게 보면 가소성과도 조금은 연결이 될 수가 있는데요. 이게 내가 주물럭 주물럭 주물럭 만들어서 내 뇌의 기능을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풀모호흡은 가소성을 높여주는 아주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는데요 등을 쭉 펴고 턱을 당겨서 호흡을 하세요 그러면 그냥 우리가 한번 지금 호흡해 보세요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이런 패턴이 아니라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몸에 오는 반응도 다르지만 갑자기 어지러워지고 급격하게 숨쉬는 속도조차가 완전히 달라지니까 뇌에서는 아 어지러워. 나더 이상은 안될것 같아. 잠깐 휴식을 좀 취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뇌가 원튼 원하지 않든 아주 깊은 휴식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잠시 눈을 감았다가 어지러움증이 사라지면 다시 한번 하시되 리듬이 안 맞을 때는 양손을 배 위에 얹어서 밀어요 어지러움증이 사라지면 눈을 가만히 떠보세요. 와, 풀모흡을 했던 한 1분 전쯤과 하지 않았던 1분 후의 느낌은 완전히 다르구나. 아 이런 느낌이었구나 이렇게 느끼실 거예요. 제 목소리 톤도 보면 약간 다운이 되죠. 자고 일어난 것처럼요. 자고 일어나어 안녕 뭐 이러고 전화하잖아요. 딱 지금 목소리 톤이 그렇게 되는 건 이미 장기관 자체가 어. 잠자듯이 그렇게 완전히 이완된 상태고 성대나 소리를 내는 이 부분조차도 완전히 자고 일어났을 때 정도의 그 정도의 느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정말 뭐 며칠간의 여행을 갔다 왔을 때 뇌가 프레쉬하게 움직이게 되는 것처럼 이렇게 직접적으로 좀 휴식을 취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침에 너무 바빠 이래서 못하겠다 하는 분들도 지금 2분 명상을 그냥 하시면 2분만으로도 이 풀모호흡을 통해서 아주 깊은 휴식을 취하고 하루를 맞이하게 되니까 컨디션을 좀더 활기차게 그리고 힘차게 유지하는 방법도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혁을 당기고 항문괄약근을 조입니다. 어지러움증이 사라질 때까지 기다립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웃음> 눈을 뜨는 게 아까울 정도로 짧지만, 2분 정도지만 아주 깊은 휴식을 취하셨다면 그 리듬감을 잘 유지하신 거고요. 또 하복부의 움직임이 정확했을 것, 정확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보지를 않았는데 말하기가 <웃음> 예, 너무 단정적이지 않은가? 이래서 말을 더듬게 되네요. 예. 어, 다시 한번 수단이 팠다 읽어드리는 동안 한 2분 정도를 하려해서 아주 깊은 휴식을 취한다 생각하고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 저는 아주 깊은 휴식을 취한 것 같거든요. 3절에 해당하는 하긴 띠싸 몇대 이하의 질문에 대한 경위입니다. 존자 띠싸 몇대 이하가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누가 만족합니까? 누가 동요하지 않는 자입니까? 이거는 이제 어 여기 각주를 보면 가래와 견해에 의하여 흔들리는 것 이게 이제 동요된다. 가래와 견해 아 내가 볼 때는 이렇고 막 그걸 갈망하듯이 정말 좋아하는 이럴 때라고 얘기해요. 누가 얀 극단을 곧바로 알아? 지혜롭게 중간에도 때묻지 않은 자입니까 누구를 위대한 님이라고 부릅니까 이 세상에서 피륙을 뛰어넘는 자는 누굽니까 여기서 피륙은 꾀메다에서 파생한 명사 라고 보고요 그리고 가래를 의미한다 라고 각주가 달려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세상에서 가래를 뛰어넘은자가 누굽니까가 피륙인데 왜이 피륙이라는 글자를 썼냐면 꿰매다 가래라는 건 무엇인가와 엮어지고 그것과 이어져서 꿰매서 완전히 떨어지기 어려운 그 완전히 딱 붙어있는 그 상태를 의미할 수도 있기 때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각자의 상이 책을 보시면서. 어, 삶과 접목해서 이해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랬더니 대답해 주셨어요 몇대 이하여 감각적 쾌락의 세계에서도 청정한 삶을 지키며 가래를 떠나 항상 세김을 확립하고 성찰하여 열반에 든 수행자 그에게는 동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는 양극단을 곧바로 알아 지혜롭게 중간에도 더럽혀지지 않습니다 그를 나는 위대한 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는 이 세상에서 욕망의 피륙을 그러니까 가래를 뛰어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아주 중요한 몇 줄인데요. 하긴 띠스다 메테야의 질문에 대한 경이 끝났습니다. 하고 이 3절인데요. 중간에 이 부분 중요한 부분 한 번만 더 읽어드릴게요. 감각적 쾌락의 세계에서도 청정한 삶을 지킨다. 돈이나 명예나 나의 어떤 칭찬이라든지 외적인 만족 이런 것들에 집착하지 않는 거죠. 거짓됨도 없고요. 가래를 떠나 항상 세김을 확립하고 자 여기에서 세김을 확립하고 라는 것은 어, 이 세김에 대해서는 다시 이제 77절로 가라 이랬는데